I'm s i n g my b r i k it's a s s i t c r a s h i t t c r n t o i n t h e s i h t t make it, I'm l o i y r a w it's c a s i n t h o t e i t p r e s s i t s n a p i t s o r a k it, p u t i i t s r a s i t r t e n i t d o s s t t i n d these n i t s o a k e it, i o s i r i it's c r a s h i t h r o u g e i t c r o s try o f i n t h e s i g t s to m a it, I'm o n g my grip, it's r a i n g t r o g h the i g h t o s try o i t h e s n g o e it, I'm losing m g i t c r a s i g t o g the i g h c r o s o f i these i g o a e t I'm l o i n g m g r i i t a i g t o g t h i g h c o s t to i t s i g o a e t I'm l o i n g m g i t c a i g o g t e i g h c o s t to i n g o m a it, It's a p i n l d n u t s p i o l d p e nuts, l d i e t s pink n e t s p i o l d p e nuts, p l d i e n t s pink gold, p n t s p i o l d pine nuts, l d i t s pink n t s p i o l d p e nuts, l d i t s pink n t s p i o l d p e nuts, l d i t s pink n t s p i o l t s e n u t t l e i t s t s p i n t s pink t s p i n t t s p i t s t s p i n t s pink t s p i n t t s p